반갑습니다 k p o 님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웃음> 아파서 이제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단 좀 늦었지만 k p o 님의 내용을 상담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례에 대한 고민을 적어주셨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십성에 대한 단어, 내용 알고 계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스스로 이제 알고 계셨고, 어, 상관격 맞으시네요. 네, 제가 상관격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십성에 비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개수이신데요. 저 남편과 같은 달에, 같은 일간이시네요. 이 노래 개수인 분들의 특징. 일단 연출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데요 이 노래 개수, 묘월의 임수, 묘월의 개수 상관 식신상관이 이제 수일간의 분들이 식신상관인 경우에 연출자다, 연출해낸다 이런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상 방송국의 PD, 방송국의 어떤 연출을 담당하시거나 또 실제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뭐 연출해내거나 어,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아이돌이었다는 라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 저 남편도 어릴 때 연극을 하였고 또 중간에 중년에 와서 그 꿈이 포기가 안 되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뭐 조연 출연을 하기도 하고 우리 드라마에서 또 일부분 나오기도 하고 했었죠 네뭐 결국은 이제 죄를 추구하는 분들은 또 돈이 안되면 끝까지 하기 힘든데 케이팝 님은 재를 추구하시는 사주는 아니네요 케이팝 님은 어, 적어주신 대로 인성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상관패인이다 라고 이런 용어까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공부를 좀 하셨나봐요 그죠 상관패인 어, 이런 이제 고급 용어를 쓰셨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일 학원을 일본어 학원을 하고 계신다고 현재 직업을 적어 주셨는데 가르치는 일은 잘 맞는 일입니다. 잘 맞는 일이고 또 아주 재밌게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관격이시니까 표현법이라든지 전달력 이런 것도 뭐 평범한 그런 전달력이 아니라 좀더 센스 있고 또 밑에 있고 또 순발력 있는 음 그런. 자기의 어떤 길어서 충분히 가르치는 일도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있으시네요. 그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으실까? 지금 대운을 보면은 갑술대운입니다. 갑술대운 중에 올해가 이민 년, 이제 거의 이민 년도 기울어 가고 있지요. 그리고 내년 운이 개묘년이지, 개묘년이다고 옵니다 이민개묘 이것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청관지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갑술 대운에서는 상관이 지금 떴습니다 대운에서 대운에서 이렇게 상관이 떴을 때 현재 지금 정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관과 상관은 상당히 음, 꺼끄럽죠 상관과 정관은 서로 불상목 서로 이렇게 마주 봐서는 뭐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이면서 K님은 정관을 그냥 예사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지, 상관, 인월 안에 지장간에서 정관이 나왔기 때문에 정관을 중요하게 쓰고 계십니다. 아주 정의로운 에너지죠, 정관이. 그리고 이제 벼설관, 이 관에 대한 갈증. 이런 것도 어떤 욕구로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서 분명히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명예욕, 어떤 직위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식신이 있으셔서 식신을 통해서 뭔가 자,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아주 정서적인 부분도 남다른 그런 면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관을 이루고자 하는 점에서는 식신도 그렇고, 상관도 그렇고, 아주 상반된 에너지가 붙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부분, 내가 나의 끼를 좀 발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런 재능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그런 것을,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또, 관으로서의 욕구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명예의 지기를 추구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서를,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것과, 명예와 지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두 개는 아주 서로 상반된 에너지로 갈등이 많은 구조다. 그두 가지의 기운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해도 사실은 내 끼를 발산하고자 하면 정관이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듯한 사람 어,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구겨지는 것도 좀 석연치 않고 또 그쪽 관으로 가져가니 나 이렇게 끌어넘치는 끼는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두 가지를 다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이두 개를 포기를 할수 없는 구성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만 하면은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는데 두 개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에서 다행히 인성, 인성의 어 지혜로운 생각, 인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누르고 있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동안 이제 많이 누르고 있는. 그니 그러니까 자제도 하고 또뭐 깊은 생각 고뇌 이런 것들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33살, 33살, 3자로 대운이 펼쳐집니다. 10년씩 그러면 이제 3세, 13세, 23세, 33세 이렇게 쭉쭉쭉 펼쳐지는데 이제 33세 대운 시작, 42세 끝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상관이 정간에 이렇게 투출이 되면서 들어오죠, 대운이. 간목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이 정간을 급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길을 좀 살리고 싶다. 밤의 항제가 되고 싶다. 이런 갈등. 네. 이런 갈등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세운에서는 인성이 들어오고 또, 관이 들어오고 이런 세월을 지났습니다. 무술, 기획, 경자, 신축, 이렇게 이제 관과 인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주춤하고 있다가 올해 이민 년, 이민 년의 겁제와 지지로는 상관이 또 들어오죠. 자, 상관이 굉장히 이제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은 나의 격이기도 하고, 나의 끼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감정들, 어, 정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끼로서 나오게 되는데, 올해가 굉장히 들끓는 그런 해다. 물론 이제 한 해가 그여, 다 마무리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관이 들어올 때는요. 항상 보면 상관을 바꿔 받고, 받고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어떤 개혁적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게 되고요. 학생은 전과를 하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종목을 바꾸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지금까지 하는 것을 업고 새로운 것을 사용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이런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한번 접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한다.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개묘 년이 들어오면 내년 2월 입춘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개묘 년이 들어오죠 해가 바뀌게 되는데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이 계수는 정관과 합이 되면서 무게합 지금 현재의 일을 접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내가 하더라도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변화는 내년으로 볼수 있겠고 사실 선택을 한다 해도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관과 겁제가 힘을 아칠 때 지금 정관에 임수가 떠서. 임수가 급제로 들어오게 되고 또상관대운에또 지지상관에 이렇게 급제상관이 힘을 얻치게 되면은요 과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에 따른 스트레스와 또 어떤 선택에 과한 선택으로 인한 실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급제상관 에너지가 의식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에너지로서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이렇게 좀어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한 해입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뭔가 욕심을 내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일을 욕심을 내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시도하지 않더라도 내 기운이 이미 다 소진이 되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급제상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뭐 짜증도 많이 나고요. 어, 뭔가 만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불만족이 생기면서 성에 차지 않는 어떤 것들 해도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 상관 급제상관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인성이 좋으시니까 인성의 쓰임이 되게 좋죠 그리고 지진은 되게 좋아요 이게 평간이 지금 상관 옆에 이렇게 양 사이드로 붙어 있는데 이럴 때 상관운이 더 들어온다 했을 때도 평간이 어떤 정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관과 평간은 서로 작용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청간에 지금 정관과 이런 식신, 정관과 상관 여기에 대한 관에 이루지 못하는 어,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일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준을 잘 두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어떤 루틴 있게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단지 천간에 이런 모양새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관의 모습이 더클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여기는 이제 어 우리가 보여졌을 때 우리 관이 높아지는 모습을 좀볼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정관이 뭐 식신 또는 상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벼슬과 벼슬을 가지게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고. 아주 이제 급수가 높은 벼슬을 가질 지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관을 방해하는 이런 정서들 때문에 그렇게 청관이 구성 때문에 선택이 조금 달라졌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지상 굉장히 좋습니다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제가 뭐, 조금, 존을 드린다면 내년에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개면 어떤 시작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변화의 기운, 이제 이어진, 인민에서 이어진 변화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 관의 변화, 내 직장의 변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갑진, 이렇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24년, 20 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을사 병호 이렇게 흘러가죠 재운이 26년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또 값이 떠오르면 내년에 변화했던 내년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뭐 사업자 변경을 했다 내가 접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른 것을 시작을 했다고 치면 은 25년도에 또 다른 한번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더뭐 보태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형태의 또 새로운 유입을 하거나 음 완전히 또 다른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한번더 변화 있다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지나가면서 26년, 27년, 28년 이때는 굉장히 검전운이 열린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검전운이 열릴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검전눈이 열리면은, 어, 떤 문서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나, 제가 많이 돌 때는, 여기 지금 살도 있죠. 살도 있고, 인을 또잘 써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유티티한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이 조주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일은 아니고, 나중에, 26년 이후에. 그때 많이 벌리면, 내가 감당하기가 조금, 힘든 느낌이 들때 이게 제 운용을 조금 버거운 운영하는데 버거운 느낌이 들때 이게 이제 돈을 드어내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돈을 드어낼 수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좀 썰려 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 내가 뭐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형태로 바꿔놓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재극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 재극인 약간 생각의 그러니까 판단력이 허려지거든요. 지금 이 구성에서는 죄를 추구하는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하는 일과 그리고 어떤 바른 생각들 이런 걸로 이제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그런 어, 구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재에 대한 욕심이 붙어 버리면 판단력이 허려지고 내가 옳게 판단을 했다고 한 것이 오히려 손실을 자아내는 그런 판단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무료 상담을 주시든지 다시 어, 선택을 할 때는 뭐잘주변사람 어머니랑 잘 의논도 하시고 해서 대걸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민 중이신데 아주 이제 미래에 대한 변화는 아주 신중하죠, 신중한 고민이죠. 그래서 어 변화를 해야 될까 말아 야 될까 이런 갈등 속에 계시는데 한번 시도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상관 경관에 들어오면서 변화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관제구설을 더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변화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문의하셨던 라운지바 클럽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근데 오래 계속 하지는 못하십니다. 또 언제 바뀌느냐? 43세에 바뀝니다. 42세 안에 정리가 되게 됩니다. 몇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계속 이어질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